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08나 24651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3년경 교통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5년 뒤 공장 내 도로를 걸어가다가 운행 중인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쟁점. 위 지게차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전적으로 작업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 기능과 함께 교통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 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거거나 작업 기능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 기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책합니다위 사고 장소가 작업장 내인 점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인 점 작업 기능과 교통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치계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서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작업기능과 별도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치계차는 이사건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